Thank you. 자,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울볼트를 보여 드릴게요이 시중에 파는 카울볼트 인데 엄밀히 따지면은 카울너트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볼트는 어, 여타 다른 형식의 볼트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다른 것이 뭐냐? 이 너트 부분 이 너트가 방식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이 카울너트라고 하는게 옳습니다 어, 보시면은 자이 너트가 고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음, 금속으로 된 너트 부분이 삽입되어 있는게 보이죠 근데 반대편으로 돌려보면은 절반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모자처럼 창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좀 현혹된 게 요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조여져, 조여져야 되지 않냐 여기에 이제 걸려야 되니까 물체가 그런데 어? 그게 아니고 요 방향으로 요렇게 요런 형식으로 결합되어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본체고 이 투명한 커버가 어, 윈드 스크린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에 윈드 스크린 밖에 바깥쪽에서 볼트를 끼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끼워서 이뒤상태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뭐 너트나 와셔나 그런게 없잖아요. 걸리는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제가 현혹돼가지고 혼다 NC750에서 굉장히 좀 많이 헤맸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이게 되면 은이 고무 부분이 옆으로 퍼지면서 너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볼트 너트를 이런 방식으로 끼워요 이런 방식으로 끼워서 그대로 통과를 해서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조입니다 바로 너트를 조여요 반드시 밀착시켜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볼트가 다 들어갔어요 여기서 계속 조입니다 계속 조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 요런 형상이 돼요 요런 형상이 자 여기 보이나요 어 너트 부위는 너트는 여기서 요만큼 아주 조금만 들어있어요. 절반도 안 돼요. 너트가 이만큼 지금 들어간 거죠. 나사산이 보이는 만큼. 그럼에 따라서 이 비어 있는 공간에 고무가 옆으로 터지는 겁니다. 배불뚝이가 되고 있죠, 지금. 더 조여볼까요? 더 조이면은. 점점 더배불뚝이가 되어 가고 있죠 보입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너, 너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약하게 조여서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했지만은 이게 제대로 조이면은 어,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일회용 일회성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카울이나 윈드 스크린을 어, 뜯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음, 기존에 있던 이 카울너트는 어, 절반 이상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 감수를 하고 미리 어, 작업하시기 전에 이 카울너트를 여분으로 교체할 카울너트를 구매하시고 카우를 분해하거나 윈드 스크린을 분해하거나 하셔야 합니다